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첫, 어, 초두에 때 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죠. 이때 라는 것은 이제, 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점차 예루살렘에서부터 먼곳에 이르러서 또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런 기움이 되는 어, 그런 때가 됩니다. <웃음> 이제 베드로가 아, 이제 사방을 향해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교는 사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그 확장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주님이 높이 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자신을 드려간 것입니다. 응. 들 드려서 그 일을 하느라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이제 사방으로 두루 행한 것이 행한 것입니다. 응. 세상이 이제 이 구조적인 악과 육신의 부패함, 사단의 미혹,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세상인데요. 거기서 유일하게 해결책은 그리도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이제 복음만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그, <웃음> 그, 현상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 성신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알아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웃음> <웃음> 그, 김홍전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루타에서 만난 그, 애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불신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뭐그 불신자로 불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지 불신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저는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했고 어 이제 강조점은 다르지만 아무튼 내용은 뭐 같습니다. <웃음> 어 그가 이제 하는.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다가, 이제, 애니아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어 그,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정황상, 아 저가, 아, 저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건 뭐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아 그, 루타에 사는, 루타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웃음> 그, 그 베드로의 이, 이 표현이나 이런 요구는 예수님의 그, 그 사역에 대자뷰 그 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상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에,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예. 근데 이제, 일부러 흉내낸 건 아니고요. 성신의 감동하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표적적인 일을 한 거죠. 과연, 아, 예수께서 높이 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 교회의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다시 새로운 사도가 없어도 이이 어, 일은 믿을만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따를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역에 대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그런 표적적인 일의 결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사도의 역할이 없으면, 요즘 신사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나 사도,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사도교회라고 그렇게 세우고 사도처럼 했던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 뭐 사도라고 할 정도면 조금 좀 애교로 봐줄만한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 이 구속사 안에서 사도의 역할, 위치와 역할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런 표적적이고 이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계해서 또 성경의 계시의 완성과 아, 관련해 가지고 구속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표적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 거라면 기적을 계속 행해야 되겠죠.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를 안 갖습니다. 기적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진 일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이렇게 하루하루 머리대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 완성된 사회와 인간을 드러내고 나가려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육신의 종속이 되고요. 세상의 종속이 되고 사단의 종속이 됐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소유하고, 더 무슨 능력을 키우고, 더 지식을 가져가지고, 그 종속에서 위를 점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위를 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수직적인 관계에 높은 상태로 올라가서, 자기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그, 완전한 수직, 수직의 그, 최정점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낮은 땅에 비하하셔가지고, 낮아지셔가 죄인의 몸 형체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이 모든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분란이 나는 거는 왜 분란이 납니까? 헤게몬니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위를 점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그옛 사상, 옛 사상 타락한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진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제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도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세, 세상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그리도 안에서는 다 형제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예요. 결코 하나님이 내신 질서 속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죠. 이 목사가 성도들 위에, 이게 로마 캐토릭처럼 말이죠.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건 벌써 죽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그런 일을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음, 우리가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이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잘 보이고 이렇게 대접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 그 수직적 관계 속에서 자기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그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뭘 하지 않는다. 잘 보이려고 성경 공부하고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잘 보이려고 막 전도하고 이거 하지 않아요. 잘 지내려고 이게 굉장히 차이에요. 잘 지내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잘 지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섬, 성, 성도끼리 섬기고, 하나님이 그, 이, 우리를 섬기고 하는 것이 잘 지내려고. 왜냐하면 이잘 지내지 않게 됐잖아요. 그, 그 사랑을, 잘 지내려고 해도 잘 지내는 걸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항상 교회 속에서 대접받고, 예? 그 높은 자리에 수직적인 관계를 교회 속에서조차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건 늘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건, 이거는 그잘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요. 잘 보이는 관계에요. 그니까 그 사람이 오면 하는 척하고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싶으면 보이려고. 지금, 베드로가요이 루따로 사방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지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게 위선적인 사람들은 보이려고 해요. 항상 뭐 교회, 헌금도 보이려고, 하고, 구제도 보이려고,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에? 보이려고 해가지고 더잘 보여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 우주보다 크 신, 그분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인데 완전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가 노예일지라도 그 어디가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나가 수평적인 관계로 가잘 지내기를 바라고 헌신한다. 내가 나오는 게 없고 대가가 없고 내가 노동을 다 바쳐도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진정한 잘 지내. 진정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교우들끼리도 이게 세상에서는 뭐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서 나중에 그, 그 사회에 나오면 벌써 이제 차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잘 잘 지내다가 여기서 차등이 되면 잘못 지내요.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는 또 월등하게 생각해서.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해. 요 그런 사람들은, 그 수직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늘 지시형이고, 예? 권고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지금, 뭐, 여제자 도루가 답이다도 그렇지만요. 제일 힘없는 사람, 창기들, 그, 세리들, 과부들, 우아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에게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됐는데 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권력자들하고 잘 보여서 봉사하지요. 권력자들 앞에서는 봉사해요. 거기 절대 없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안 쓰고 권력자들한테 아부하려고 잘 보이고. 잘 먹이고, 잘 선물과 갖다 주고, 근데, 약하고 천하게 베는 사람하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이 수평적인 사랑을, 수평게 되는 사랑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이게 주님께서, 그, 뭐, 바리세인 중에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세워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기 갈릴리 어부, 예? 이,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하는 것다 이유가 있죠. <웃음> 거기서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웃음> 참, 참, 안, 안된 일이에요. 어, 어마어마하게 안된 일이에요. 이, 그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를 경험도 못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주님이 자신을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를 섬기셔가지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그거는 개혁 교인이 아닙니다. 개혁 교회 다녀도 목사 위에 목사 없고요, 성도 위에 성도 없어요. 네,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큰 교회 밑에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큰 목사 실력 있는 목사 밑에 작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성도 밑에 가난한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요 여기 이런, 이게 어떻게 중풍병자를 가까이하고만, 죽은자를 가까이, 이런 이런 일들이. 진짜 이게 주님의 그 수평케 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증거자가 되라고 하니까 어디 시장에 나가서 뭐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 입으로만 그냥 뭐 하고, 자기만 뭐, 뭐, 하나님께 붙었다고 뭐라고 하고, 예? 실제 섬기고 수평적인 관계를, 그런 수평적인 소식이 전해져야지 복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은 수평에, 복음이 없어요. 수평께 하는 복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런 면들도 잘 봐야 돼. 왜, 왜 이렇게 소외된, 참 과부들, 이런 사람들, 뭐 세리들, 아주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섬기고, 뭐 하나가 되려고 하나, 있는 사람들, 예? 부자들, 뭐 권력자들한테 가서, 그, 그래가지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종속적인 관계로 뭐 떨어지는 걸로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표적, 표적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주님의 그 낮아지셔서 섬기신 그 인자가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섬기려함.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이 형제를 위해서 형제와 수평계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가장 아끼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소유물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내놓는 것. 제일 하찮게 보이고 제일 힘없어 보이고 제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 복음을 그그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소원만 갖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왜 주어졌는가? 예?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그 그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 수평께되려고 어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수평께되려고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지내려고. 이 기적도 그 기적 이후에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그런 겁니다. 주께 돌아간다고 하는 게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뛰어난 종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회 그런 인간, 인간상, 네? 그 그리또와 하나가 된 인간상은 그 수평을 이루는 인간상이에요. 네? 음. 그, 이거 수평을 이루어서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이김을 그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에요. 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이게 또 다비다도 사실 그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그 섬기 단순히 그냥 그 절간에서도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절간 이교도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교도 아니라도 사회에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회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그, 그 사람들은 그, 이제 일반은 총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은 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일반은 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에서 남는 거 흘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진짜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는. 그런, 어, 그런 섬김이. 그래서, 이, 이 지금, 답이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장례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씻고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이, 이, 그, 그런 분이 조금 더, 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 마침 또, 그, <웃음> 가까이 있으니까 한, 뭐, 제가 말은16 킬로라고 그랬는데 성남에서 서울 정도 되는 거리라고 했는데김봉준 목사님은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거하시면서 꼬불꼬불 그 길들 다 하셔서 그 길이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보다는 좀더 길게 는데 이제 길게 말씀했는데 직선 거리하고 곡선 거리하고 좀 틀리고 하니까 그뭐 거리가 틀린 것도 좀 이해 그 그런 측면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가까운 거리에 그 루, 루타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그 그 시체를 닦아놓고 그 다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참 예,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토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갈수 있는 거지. 어떻게 죽은자를 가 죽은자가 죽은 와서 지금 죽었다고 와서 좀 봐서 그봐 달라는 건 살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자 와서 뭐 장례 치로 달라는 게 아니고 죽은자 보고는 살려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 사도의 그 위치와 역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걸 알고 가서 청을 한 거죠. 이게 단순히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영하고 그 온몸으로 보여줬던 그런 다비다 같은 인물 좀더이 땅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던 것. 잘 죽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여제자답게 조금 더 차라리 내가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왜 먼저 가시나 이런 생각을 이런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존재 잘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그참 허망한 겁니까 사실은. <웃음> 그, <웃음> 그리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쫓아간 거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음. 아무튼 그런 소식을 접한 베드로는, 그, 그, 저들과 함께 요빠로 갔습니다. 요빠는 그, 애굽과 그, 그, <웃음> 위에 그 악고라고 하는 곳그 사이에 그 이제 유일한 천연 항구라고 했, 했어요. 가이사랴 제가 저는 가이사랴에 가봤는데 이게 원래 항구가 되려면 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을 할수 있는 그런 자, 자연적인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일부러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이사랴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다를 이용해서. 근데 이 요파는 천연 항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 기도하였어요.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행위와 비슷하고 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행했던 방식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기상 17장 17절로 24절하고 누가복음 8장 49절로 55절 이일 후에 그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달아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이, 이,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웃음> 그 다음에 누가 복음 8장 49절 5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욱 괴롭게 마소서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거보와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식, 행동을 기억하면서 그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아람어로 다비다 쿰이라고 한 것인데, 이는 이전에 예수,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이라 해서 한 글자만 아, 아, 음,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녀의 산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결과가 온요바의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알려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주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루다에게 그, 루다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지, 온전한 목적이 되는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기적은 구속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신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갈 것인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도들의 기적은 높이 되신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토의 은혜로운 구원을 나타내는 권능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그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그리토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주님만,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이제는 기꺼이 죽, 죽을 수 있고, 기꺼이 이제 아픈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오셔서 마귀의 세력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높이 되시고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을 이런 표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가서 일할 때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나으리라 하시,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도됨의 자격 중에 하나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막 그래서 뭐손수건 눈을 갖다가 말이지, 사도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 사도댐의 표적이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역사하심을 보고 교회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이루신 그리토를 더욱 잘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기적은 개시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으로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병든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 오늘날 아무런 그런 기적도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는 것 자체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배교의 시대에 생명을 부지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그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할수 없어요. 우리가 평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이 사실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요바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여러 날있게 되었는데,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있다가 고넬료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것이고, 이 내용에서 특이하게 볼게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수평계 하는 일 얘기했잖아요. 이 피장의 집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여자들에 대한 대우도 형편이 없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여자들을 대우하는데 차등을 두지 않았다. 여자들, 뭐, 여자, 남자들이 대표라고 여자들 무시하고 이러지 않, 하지 않고 그런 거죠. 동일하게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자한테도 기꺼이 나온 거고요. 뭐, 아이들,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나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장이라 하면 당시 아주 정결치 못한 직업으로 여기에서 유대의 그,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아주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기, 인도 같은데, 인도는 계급사회잖아요. 제일 하급의 그 수두란가? 제일 그, 제 하급, 하층민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죽 다루고 염색하고 이런 거예요. 염료들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주의 사도가 피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꺼려가 하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것도 똑같은 거고, 이게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사람으로 볼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사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두 사도들이면 열두 보좌에 앉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인데 그, 그 무슨 높은 사람들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제일 하층민을 찾아다니고, 제일 소외된 사람. 예? 주님도 이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문둥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 완전한 수직적 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 최하층에 있는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려온. 니간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부처, 그, 시달타, 그 부처가, 아, 인생을, 그, 다, 이 108, 인생의 그 번뇌와 고통이 왜 오는가, 모든 소유에서 온다 해생각해고그 사람은 그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다 없애고 그러니까 아주 그 공양 받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에? 모든 중생을 그 그런 거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은 사람이 죄인으로서 왕족으로서 낮아져 가지고 그 수평계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청지기로 사는 거는 진짜 진짜 뭐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노숙자? 지금 뭐 특정한 사람들만 노숙자, 뭐 전도하고, 뭐 문둥병 전도하고, 특정한 사람, 뭐 아주. 아 미움, 미워, 뭐 버린 사생아들 그렇게 할게 아니고요. 이 교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으 자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 높은지 알 그런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못 내려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건. 누추하게 생각하는 거예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에요. 이 세상 사람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겨라 공부해서 남겨라 그런 얘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미래만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자기 후후 후손만 생각해 아니면 그거는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 거짓된 복음, 사이비 복음에 자기 스스로 올가 넣은 거예요. 죄제자들은 결코 그런, 그,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잖아요. 그냥 획시기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아니, 시기나고 그냥. 유대인들은 말해요 죄인들을 십자가에 다는 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죄인이라고 생각 그게 자기네 의예요, 그게. 근데, 진짜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까 잘 보이는 거 얘기했는데,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섬기는 것은 이게 같이 저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있든 없든. 근데 잘 보이려고 하면 이건 그 사람 종입니다.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아,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지식의 종이 되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한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예, 아뭐 능력 있는 병 잘고, 그 바로 종 관계가 돼 버리고. 이게 그 끝이 그 목적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 그 기존의 제도 제도라도 그 수직적 관계 속에서라도 그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섬김이 아니면요. 그거는 진짜 성김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나자지심을 모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고 그런 방법으로 복음그받아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진짜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이 정체되어 도식화함으로써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종교 앞에서 유대교 앞에서 있잖아요. 예? 유대교는 형식화하고 그 도식화된 종교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종교, 육신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 종교 앞에서 보란듯이 저희와 교제하기를 힘, 힘쓴 거예요. 하나도 창피한 게, 노숙자한테 가까이, 노숙자 오면 피해가고, 거집 피해가고,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가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피장들, 예? 환자들, 이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섬기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자기 있는 걸다 줘서. 내가 그 일을 해서, 억울함을 다하고 뭐, 낮아지는 건뭐 전혀 개의지 않는다. 주 예수 안에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오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를 원했다. 내가 그 그런 일을 해서 오해를 받았던 난 좋다는 거지. 난 진짜 그 완전한 저 수평적인 관계를 주님과 이룬 존재로서 그거 그 그런 사람하고 기꺼이 하는 거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도 하는 거죠. 섬기려고. 그건 잘 지내려고 하는 거지. 뭐하러 뭐 식인존들한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조선 이 민족한테 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 주님과 그런 관계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평통하고 그거 그거 진짜 그건 이교도예요 이교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대접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웃음>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신님의 인도하에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고려해서 행동한 행동이었다. 성신의 그, 교회의 속성이 뭐 통일성, 보편성, 또 거룩성이잖아요. 뭐 사속성은 기본이고. <웃음> 그거를 이루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류의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에 보게 되는 사건을 보면, 저가 당시에 얼마나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없지만, 아무튼 희미하게 남아라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아직 완전히 뭐 그걸 다 이게 고넬료 사건 때 말이죠. 그 전에 그 환상 보고 뭐그 더러운 거 먹으라 나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는 피장의 집에 갔어요. 그냥 말그 제일 하층민한테 간 거예요. 심의하게 남아나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행한 두 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시적인 기적은 성경 개시의 완성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비상 섭리에 가실 때에 혹 나타날 수 있을 뿐입니다. 김홍전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그 이제 고쳐달라고 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성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을 때뭐 저희 결핵이나 무슨 죽을 병에서 낳고 막 예수 믿고 신학교 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이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비상선리죠 주님의 배려예요. 이제는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복음을 안 받으면 정죄감만 느끼잖아요. 날안 받은, 그,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그 복음만 받으면 정죄감만 와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이렇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멀리 가죠. 멀리 가요. 그래갖고 세상으로 가는거죠. 음. 그것이 이제 기적.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게 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고 10년을 연구해서 박사가 됐는데도 못 믿어요. 근데 시골 할머니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평생 헌신하고 잘그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듣고 복음을 듣고, 음. 듣고 그게 놀라운 일아니 그렇게 기적 아니 뭐, 몇개 국보를 해가지고, 뭐, 상영문자까지 연구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그게, 그게 희한한 일이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적인 일은, 사울과 고넬료 사건에 사이에 높이 되신 그리토의 약속에 의한 구속사의 진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복음의 약속과 관련하여 이 사도들을 통한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권을 계승한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해서 이 사도적 교훈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 신사도운동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권면하여 높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기적의 복음과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나오죠. 4장 7절로 13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고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토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하는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도에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교회에 최소한의 이런 질서가 있는 거는 하나,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충만한 데까지. 개인의 존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개인이 아니고요. 이 전체가. 여기서 누가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섬겨서 수평적으로 섬겨서 이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불량에까지 자라가요. 야 우리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성신을 계속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거저 받았는데 이거 거저 받은 걸 갖고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 거저 받은 걸 가지고 예? 대접을 받으려고 할수 있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거. 기도하겠습니다